현사 드십니다. 여기는 지금 어,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입니다. 아, 지금 이제 개장하기 한 5분 전인데요.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?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아 문이 이제 드디어 개장을 했네요. 사람들이 오픈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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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줄서 있는지 아세요? 저기가 바로 샘플을 무료로 주는 곳입니다 아, 이렇게 줄 서서 화장품 샘플을 받는 겁니다 여기저기 지금 샘플들 받느라고 닭비들 줄서 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네요 이처럼 사람들이